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죠. 그러면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Seek, seek, seek the Lord, seek the Lord and l e a d l v e 명령형이죠. 자, 주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자, seek the Lord.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Seek, seek the Lord and live. 예, 하나님을 찾으셔야 이렇게 삽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거하고 어떤 걸 배우죠? 아모스와 요예를 배우죠? 아모스와 뭘 배워요? 아니면 오바데아입니다. <웃음> 예, 아모스와, 아모스와 오바데아. 오바데아 여기 안 보이나요? <웃음> 예, 여기 보이네요. 오바데아는 에돔에 대해서 짧게, 짧게 한 장으로 예언한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보시면 자 아모스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호세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최강성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으므로 그의 예언은 그의 아무도 안 믿었겠죠.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데아는 유대 그 거의 유대 멸망기 유대 멸망기 정도에 이렇게 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들이 어느 때 활동했는지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전에 배웠던 요엘은 요아스 시절에 이렇게 활동했죠. 이사야 미가 그리고 이사야 미가 활동할 때 비슷한 시기에 요나, 아무, 소세아 이렇게 다 활동을 했습니다. 자, 아모스와 오바데아를 원어로 한번 읽어보죠. 자, 지금 원어를 이렇게 좀 잠시라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연구를 다 개인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이제 각 개인에게 다시 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그 유명 목회자 설교에 의지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원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대략 몇 프로만 남죠? 30% 이하로 아마 아마 그 뜻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죠? 그럼 30%만 원어 의미가 좀 전달이 되고 한국어로 했으니까 30% 0.3 곱하기 9% 정도가 밖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그 문화나 모든 환경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번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원어를 이제 배우셔서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강의들 많으니까요. 원어를 이제 배우셔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직접 연구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저의 이렇게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말세의 피박기를 마지막 때 핏박기를 대비해서 아무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찬송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그냥 통독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어, 한글로 번역한 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개혁개정이나 개혁 한글을 사용을 해도 전혀 구원하고, 구원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를 좀더 성경의 사본과 좀더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어로 아모스를 읽으면 여기 아조아. 아이는 묵음이다 아, 읽어보자 아. 이건 바부위에 저만의 측면 오발음이 되죠. 그래서 모. 모. 스, 스.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 아, 아, 여기는 아, 헬라어는 아시죠? 아모스. 아, 아모스죠? 아모스. 아모스죠? 아모스. 이건 읽기 쉽죠? 자, 그럼, 오바데라면 읽어볼게요. 여기 오라고 써놓고는 여기 안 보이네요. 이건 바가 맞죠? 여기 아마 오 관계된 모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 바. 자, 지금 단모음 뒤에 이런 쉐바는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드 그대로 발음. 대로 하면 안 돼요? 대로 해도 되긴 될 텐데요. 일단, 규혈상. 예, 드 발음이 난다고 라 하시죠. 단모음 뒤에 쉐버가 있기 때문에 오바 드야 오바 드야 지금 여기에 이 아가 장모음인데 이이 이 발음과 해가 붙으면 쉽게 맨 끝에 오는 해는 발음이 안 돼요. 대신에 장모음이 되죠. 자 오바 드야 오바 드야 아이는 지금 여기 요드는 모음 성격을 가진 자음이죠. 이 발음이 되죠. 이하죠. 그래서 오바디아, 오바디아, 오바디아,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고요. 이거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요? 앞뒤우, 앞뒤우, 앞디우앞우 오미크론과 입실론이 같이 오면 위발음, 우발음이 되죠. 오우가 아니에요. 우발음이 돼요. 앞디우 앞뒤우, 앞뒤우. 어얘좀 <디우> <use> 예 다르네요 발음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 아모스 오바드야 오바드야 오바드야 앞디유 앞디유 앞디유 네 좋습니다 자 아모스 배경은 지금 여러보암 2세 때 보면은 주변 열강제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아스루나, 이 아람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 밤 2세 때 솔로몬의 애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상업, 상업과 상업 문화적인 면에서 괄목한 만한 발전을 하는데 아모스가 나타나서 너희 심판만 나면 은 아무도 안 믿었겠죠.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 너희 망한다. 데뷔해라 망한다 했을 때 씨알도 안 먹겠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스 기록 목적은 저희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력과 탐욕의 눈이 멀어 사회적 불의와 불법을 일삼하는 북이사회의 부유한 상류층과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 촉구. 사회적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촉구 천대받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격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군대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경고. 무서운 군, 군대는 결국 누가 됐어요? 아시리아가 됐죠. B.C. 722년에 시드기아왕때북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50년 후일 거예요. 아마 4, 50년 후만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럼, 오바다는 지금, 오바다는 지금, 어디에 대해서, 지금, 지금, 에돔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에돔이 사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 대답을 하시면 괜찮아요. 대답, 에서의 그후예들이죠 근데, 외국과 동맹해서 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핍박을 했죠. 여호람왕 때,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과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아아스 왕 때는 블레셋과 아스루 동맹해서 아아스 왕때이스라엘 괴롭혔죠. 그 다음에, 지금, 에루살렘 멸망과 남유다 바빌론 포로 시기에, 또, 그 성전 지을 때마저도, 이들은 이제 사실은 그 어, 우리 형제 이스라엘한테 나쁜 짓을 했죠. 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주장도 하죠. 요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에돔족 수 후예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어쨌든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오바아의 성입니다. 오바다 기록 목적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적국과 동호하여 고난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지혜라고 거들먹거리는 애동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만민으로 하여 말게 하는 것 등이 오바다의 서 기록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를 좀 먼저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모스서가 참 재밌습니다. 보면, 첫, 그,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한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고 해요? 아모스서를 펴세요, 여러분. 아, 근데. 자, 여,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모든 나라의 공통적으로 뭘 보내겠, 이스라엘 주변국에 뭘 보내겠다고 하시죠? 자, 4절에 보면, 사절함을 읽어줘 보실래요? 시작. 예, 분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국들에 대해서. 다, 불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첫 번째 설교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사랑을 외면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에이카가 정말 그 슬픈 노래예요 원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한글하고. 예가와 심판발을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편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자, 6장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7장부터는 이제 지금 이이 분이 다섯 가지 환상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7장 초반부에 보면 아모스가 본 세가지 환상과 아모스의 기도가 나오고 7장 후반부에 보면 아마샤 이 거짓 선지자죠. 아마샤를 통해 드러난 이사의 죄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로 3절은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이 나오는데 이런 사실 임박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죠. 8장 후반부는 네 번째 설교인데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라 거예요. 자, 구장에서는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인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구원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가 관영한 상태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안 하세요? 분명히 심판을 하세요. 자, 대한민국이 만약에 죄악이 관영했다, 갈 때까지 갔다면 심판을 하세요, 안 하세요? 심판을 하시게 돼 있어요. 혹독한 심판을 받죠.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다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심판이 죄악이 한번 관영을 하면 어떤 걸로도 선지자들 말을 안 들어요. 그 죄악이 관영한 상태의 소사이어티는 만약 그사회에 다니엘과 노아와 에녹과 같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자, 이미 죄악이 관영하면 어떤 이야기라도 듣지를, 듣, 들을 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대한민국이 만약에 죄가 간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다 설교하면 그설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케 하신 후에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셨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서동과 공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거였죠. 로이 그것을 막아서서, 자 주여 이성을 용서해 주셔서,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만약에 대한민국이 제왕으로 너무 관영했다고 하면 주가 사랑하는 분,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주위의 천사들이 지금 밖으로 뺄 거예요. 만약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왕이관영된 사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 말씀을 드리고 핵심을 Seek the Lord and Live 기억하시고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여와를 찾으라, 찾으라 우리 면살리 여와를 찾으셔야 돼요. 여와를 제대로 찾고, 여와를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데아서를 보면은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오바데아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나와요. 에돔의 죄악들이 열거가 되죠. 다음에 망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게 똑같아요. 자, 플로우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니까요. 죄가 관영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네요. 심판과 회복 이 시퀀스 분명 있다라는 거죠. 핵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를 큰 소리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별 일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아모스, 그, 뭐죠, 오바데아를 읽을 리가 없으시거든요. 오바데아를 한번 다 펴보세요. 아모스 바로 뒤에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바데아 1장, 한장 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 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애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너와 너와 때때 크게 크게 내 마음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3장은 줄을 좀쳐 놓으세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다. 바이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네 <애라�>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은 남겨두지 않겠느냐 너의 동맹자들 모두가 나를 변경해까지 데려왔으며 너와 합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가 마하노라 내가 그 날에 에돔에서 협박한 자들 애서의 산에서 내가 철말라지 아니하겠느냐. 오 테마나 내용사들을 놀라게 할될 것이요 애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살육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내, 내 형제 야무을 대적한 내 분량으로 인하여 수치가 나올라 무리지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곧 타국인들의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 같았느니라.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과 태국을 내던 날에 불가능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내가 자신이 멸망하는 날에 불가능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날의 날에는 불가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고 으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나는 내 백성의 재나는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반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나는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또는 내 말았어야 주의 날이 모든 이방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 15절은 좀줄좀쳐 놓으세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영, 되고, 애서의 에서의 그들이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펠리스티아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야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라앗을 차지하리라. 그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교만한 애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마 오바다서를 처음 읽어본 분이 많으시죠? 회개하십시오. <웃음> 예. 어지간하면 설교를 잘 안으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여러분 통독이 꼭 필요해요. 자 보면은 자그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1장과 2장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다메색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이스라엘. 자, 자, 이 주변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걸 보면, 자, 철 타자기로 타자가듯이 길르앗을 협박을 했, 압박을 했죠. 다메색은 가사 팔레스타인들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죠.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어, 넘겼죠. 자 그다음에 에돔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극유를 버리고 분을 끄없이 품었죠. 암몬은 자기 지행을높히고자 길러와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죠.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제로 만들었죠.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에 따라가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죠. 자 이것은 북 이스라엘 다 주변국들이죠. 여기에 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불을 보내 궁궐를 사르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핫사일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라고 하죠. 6절, 7절에 보면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하죠. 자, 10절에 보면, 1장 10절을 보면,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시겠다고 하죠. 12절을 보면, 테만의 불을 보내시겠다고 하죠. 14절에 보면, 람바의 성벽에 불을 붙이겠다고 하시죠. 2장 2절을 보면, 모압의 불을 보내실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유다의 불을 보내시겠다고 하죠. 예, 다 불을 보내시겠다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자, 다메색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 주민 끊고 규자분자 끊고 백성이 포로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가사에 대한 블레셋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두로에 대해서는 두로성의 궁궐이 불살라질 거라고 사실은 두로가 해양강국이었죠. 패니케아잖아요패니케아의수호인데 여기 지금 두로가 건설한 식민지 중에 하나가 유명한 식민지가 어디죠? 로마에 대항했던 나라 카르타고가두로이 식민지였어요. 자그 다음 에돔은 에자 보스라의 궁궐도 불사르겠다고 하죠. 암몬은 왕과 지도자들 함께 사로잡혀가겠다고 하죠. 모압은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궁궐들이 불살라지죠. 언제? BC? 586년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목소리> 불살라지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얼마나 6장, 2장 6절로 16절은 저희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장을 펴시고요. 한 절씩, 2장 6절로 12절을 16절을 한 줄씩 겨드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가들로 인해 내가 그들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자를 팔았으며 신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팔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의 땅에 를 탐내어 음료한 자에게는 묶여야 였으며 어떤 사람과 제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 들어가 보자야 나의 고루판이라고 생각니 또, 그들이 모든 재단 앞에서 저당 잡힌 언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주인들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 인도하여 아모리인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더라, 너희가 deuso, 한nehmen, <liegen> 그러나 너희가 나시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도피하는 자가 급히 망할 것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신을 구할 수 없으리라. 용사 중에 용기 있는 자도 그날에는 벗은 채로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사회가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회가 갈 때까지 성적으로든, 어쨌든 재, 재정적으로든 돈, 갈 때까지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설교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근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하고는 이래, 내가 너희를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벌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3장 9절로 15절은, 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죠. 자, 지금 어디와 어디에 지금 현재 그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었어요? 제들과 네, 단에 세워져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단에 있는 재단의 뿔을 깎아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여름궁과 결궁이 있은 그 궁궐들도 이제 다 하나님께서 정말을 그 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궁궐들이 다 약탈을 당할 거다, 약탈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BC 586년에 이루어지게 아, 죄송합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장에는두 번째 설교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사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그 바사의 암소드라 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것은 방종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사절로 사장 4절로 5절을 보면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재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 희생재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의 죄악상들을 낱낱찬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6가지 정도 이야기 하시죠. 6절에 보면 이게 빵이 부족해도 안 돌아온대요. 경제적으로 궁핍이도안 돌아오고 추수가 아직 3개월에 남았을 때 비를 멈추게 하면 뭐죠? 늦은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풍년이 안 돼요.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다음에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성읍에 물이 마르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로 자, 그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고 말들을 빼앗아 가도 안 돌아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자,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중에 며칠 멸망시켰으나 그래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섯 가지로 그들에게 그 징계를 받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어, 하나님의 경고가 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자, 자 우리는 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그 지금 이온 우주와 온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 왔다는 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십작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십작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까지 제 자신을 이렇게 제 자신이 만들어 오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로 5장에서 6장에 걸쳐서 우리 아모스 선지자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아모스 예가가 5장 1절로 17절까지 본데 한번 들어봅시다. 3절로 4절을 읽어 드릴게요. 5장 3절로 4절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 집에 천 명이 나갔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갔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리라 10분의 1로 주네요. 주가 이스라엘 집에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가 산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죠. 자 이건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6절도 줄을 쳐놓으세요. 줄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그가 요셉의 집에 불같이 일어나 삼킬이니 그리하면 베들레헴 것을 끌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자, 7절, 8절,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자 그렇죠 곧 강한 자들을 대적하다 폐망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주 망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 말했던 대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행하라. 망군의 주 하나님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의미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 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 27절은 여호와의 날을 삼원하자 이말 화죠. 보겠습니다. 15장 18절을 보면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그것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의 날이 심판의 날이아다 지옥을 가는게 되기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2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주세요. 24절. 예, 줄을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 공의나 의가 의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 기독교하고 제일 반대된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공산주의죠. 유물론에 입각한 변정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그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근데 자 교회가 교회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인정을 하게 돼요. 불순물이 첨가되면 그걸 분간을 하질 지 못해요. 자,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흘러내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게 흐르고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잘못됐다는 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에 취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돈 때문에 많이 망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육, 육신의 정육, 망인는 특히 돈과 성적인 문제로 또 권력의 문제로 대부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자그 다음에 6장 1절로 14절은 시원의 교만한 자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만 화가 나와있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시온에 평안이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의 산을 믿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민족들 우두머리라 불리는 자들에게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자상아침상들위에 누우며 그들의 평상들위에서 기지개를 펴며 약물이위에서 어린 양들을 우리 가운데서 송아지를 취하며 먹으며 아주 치사한 사람들이죠. 비월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나무건 착취하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좀 마시고 귀한 양을 자기들에게 부고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지도 않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6장 7절 시작. 음. 예, 첫째로 이제 아수르의 이제 포로, 포로가 되고, 또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제일 먼저.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뒤끝 장렬이십니다. 하나님 주 망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한민족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하맛 해 입구에서 광야의 강까지 너희를 괴롭히는 한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 아스리아죠아스루아스루를 아수르. 일으켜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환상을 보죠. 7장 1절로 구절을 보면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환상을 보, 보게 됩니다. 음. 자, 이세 가지를 보는데 자 이미 다른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했어요.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지, 저는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대표적인 이아모스서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예요. 아모스의 중보기도와 우리도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뜻을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돌이키지,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돌이키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처음 선포된 북 이스라엘 멸망이 피할 수 없다는 라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죄가 지금 관영을 했다, 했다고 봅시다. 관영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악이 관영된 것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죄악을 피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수 있냐 이거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림줄을 들고 계신 환상을 보고 기도를 멈추게 돼요. <웃음>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만해라. 쉽게 말하라면 하나님이 자너야 아모스 기도 그만해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안되건 이것은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 7장 7절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임줄을 가시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분명히 잘잘 잘 보세요. 잘 분간하셔야 돼요. 자, 아모스가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중복기를 했겠죠. 근데 다림질을 보고 기도를 먼저 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실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죠 아,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방어를 못해잖아요 공산주의나 WCC나 그 어떤 이교 사상도 지금 방어를 못해내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같이 이제 동기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미,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피할 방법이 있다. 저는 없다라고 봐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은자 여기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 민족이 저,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결한 주님과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죄를 지었어요. 그게 다래요. 그럼 심판이 임해야, 임했어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자 지금 보면 7장 10절로 17절로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 대 아모스가 나오죠. 그럼 이 아마아마샤가 카만이나 있지 지금 왕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아모스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아모스가 뭐라고 하죠? 아마샤한테, 여로 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의 본토에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고 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가 원래 유대 출신이죠. 자, 그래서 유대 땅으로 지금 이제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선지자는 그래도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자,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14절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더니 결국은 보세요. 이 진짜 선지자를 대적한 아마시아한테 이말 심판을 17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7장 17절 시작. 예, 여러분 선지자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선지자를 공격하셔도 안 돼요. 자, 이무지막지주의 사람을 건들면 무지막지한 심판이 임하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음.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음.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름과일 한강주리가 나와요. 음. 이게 이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과일을 완전히 익은 상태로 따서 두면 상할 수 밖에 없죠. 특히 여름과일은 쉽게 상하게 되어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여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두번째, 무르익은 여름과일을 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르익어 딸 때가 되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자, 지금 동일합니다. 해석이 약간 다르더라도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 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첫번째 해석은 죄악이사의 심판회를 기다리겠다는 거고 두번째 해석은 죄악이 무르익어서 딸때가 되었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8장 4절로 14절은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에서 보고 있는데, 나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8장 4절을 보면, 오,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너야. 이 말을 들으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오,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지금 그 기근이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러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심판이고 자계시가묵시없음 백성이 방자에대해서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엄청나게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쨌든 사상과 돈의 홍수로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 없을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문이, 죄의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상황인 거죠. 자,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구장은, 구장은 마지막이기도 해서 여러분, 지금 구장 1절로 4절을 한 자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도 문인방을 쳐서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고 그들 모두의 머리를 자르라. 그래야면 내가 그 마지막 사람들을 칼로 살육하이라 그들 가운데서 도망치는 자는 도망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는 구, 구제되지 못하리라. 그들의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낼 것, 꺼낼 것이요. 그들이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하리니 뱀이 그들을 물 것이며. 그러니까 그 원수 앞에 서류답게 골로리를 치러서 내가 거기에 커버를 놓는 거예 죽이게 할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해야 거리를 내리고 목이 내리지 하냐와. 아니하리라 하십다 예, 지금 죄악이 반영된 사회는 이렇게 무지막지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짓기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더 철저하게 심판을 하세요. 예수가 면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더욱더 죄짓기를 멀리해야 돼요. 아예 죄하고 인연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말 심판과 구원을 9장 5절로 1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저희가 9장 5절로 10, 10절을 한 절씩 거두가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은 땅을 만지시니 그러한 땅이 녹을 것이요.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애통해 할 것이며 또 땅이 홍수같이 완전히 일어나 잠기리니이집트 홍수로 인한 것처럼 들리라 그의 공전을 하늘에, 예,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있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주셔서 주셔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우리 그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게 이디오피아인들의 자손들 같지 아니하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카프톨에서 시리아인들을 키레드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보라 내가 명령할 것임이라 곡식을 채로 치듯이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집을 채질하리니 가장 작은 알고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9장 10절에 재앙이 우리를 따라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려 하는 사람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예언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선지사들은 죄악된 사회가 어떻게 처절하게 어떻게 절망적으로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를 거죠. 네, 체질을 해서, 지금, 지금 이렇게 아주, 그 교회도 사회도 어지럽다 보니까,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가라지고, 어떤 목회자가 참 목자인지 참 우리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성도가 참 성도고, 어떤 성도가 가라지 같은 성도인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9장 11절로 12, 15절은 2 1 여와의 호 약속과 구원인데 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폐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은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리라 자, 미래에 이렇게 있을 일도 아울러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하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하면 성경이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오바다서는 이미 봤습니다. 자, 오바다서는 애돔의 죄들은 이렇게 에서의 전의 열거가 되죠. 자. 아주 그 형제인 유다한테 아주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분명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누가 면한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음. 죄악이 엄청 간영됐다 간형, 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그러면 그 교회의 사회에 대한 정화기능을 음. 교회가 상실하게 되는 거, 심판이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믿으면 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다라고. 무슨 불못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한,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